마카오 여행 어땠어요? 마카오 여행은 누구랑? 마카오 구독과 좋아요 주세요 자, 하나, 둘. 일단, 인사 한번 해주실 수 있으신가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누구신가요? 저 영화 이름 소피예요. 소피. 헬로우. 헬로우. 마카오에는 어떤 일로 오셨어요? 사진업 쪽에서 일하러 왔어요. 아 그래요? <웃음> 소피님이 마카오 일하러 오셔가지고 사실 구독자분이신데 일하러 오셨으니까 좀 도와드리고도 싶고 그래가지고 제가 지금 관광 좀 시켜드리러 왔어요. 오늘 쉬시는 날이래요. 마침 저도 쉬기 때문에 네. 오늘 한번 마실 나왔어요. <웃음> 네. <웃음> 감사드리죠. <웃음> 네. 그래서 여기 지금 스타이파빌리지 왔습니다. 아 아니구나 쿠나거리구나. <웃음> 상쾌하다 아니에요 <웃음> 너무 신기해요 여기가 어 간식거리도 되게 많고 네. 기념품 같은 것도 많이 팔아요 뭐 아, 시식 좀 해볼래요? 오, 쿠키? 쿠키? 우와 뭐가 맛있어요? 다뒤져보을거 아니에요 땅콩? 땅콩? 괜찮을까요? 맛있을까요? 맛있어요? 저기 사야겠다 여기 땅콩 말고도 사야겠다. 되게 많아요 이거 okay. 이거 먹어보래요 오케이 okay. 땡큐? Mm, yes. 음 예스 넘버원 약간 먹어본 맛인데? 음. 우리나라 그반빵인가 약간 그런 맛이 나요 아, 약간 그런 맛비슷하죠먹으세요 아, <웃음> <웃음> 창피해서 그래 창피해서 <웃음> 여기가 간식거리도 많이 팔고 선물하기도 좋아서 많은 사람들이 여기 쿠키 사러 많이 와요육포하고 쿠키 아직 뭐 특별히 배고프진 않죠? <웃음> 간식 먹을 배 정도? 많이 배고픈 거 아니에요? 네네, 네. 안 풀러 안 배고파요 괜찮아요? 나중에 선물 사갈 때 기념품 가게에서 사도 돼요 와 여기 기념품 되게 많이 팔아요 한 번만 더 해볼까요? 네, 들어가보세요 네, 카지노의 도시 도지라서 도시. 일 보던 거라서 매일 하하, <웃음> 그러니까요 카지노 쪽에서 일하니까 네, 익숙하네요 네. 오르트카식으로 이거 뭐, 좌석인가? 그런 거 같아요 여기 자주 오셔가 네. 지루하시겠어요 고지 아니 뭐 지루한데 와요죠 <웃음> 아니에요, 아니, 장난이고 아니, 아니, 저도 죄송해라. 손님들이랑은 감사합니다. 보지 이렇게 음. 여성분이랑 온 적은 처음이라서 진짜요 <웃음> <웃음> 여기 타멘탐스 <탐앤탐수>, 우리나라 <웃음> 브랜드. 다 네, 그래서 여기 한국말로도 <웃음> 다 적혀 있어요. <웃음> 네, 한국에 없는 게 지금 여기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이 없죠 이거. <웃음> 네. 그리고 뭐 한국 스타일 타트, 뭐 체스넛 마타트. 무슨, 무슨 말이에요 여기에? 처음 오니까 좀. 다 신기하게 보여요 <웃음> 그럴 수 밖에 없죠 육포 먹어봐요 어? 육포가 떻게유명하다고마커하면 네. 육포죠 먹어봐요 육포를 중국어로 먹어야 돼요? 육포가 고기고 육포가 고기고 깐이 말린 아 왜이래? 아, 매워? 야, 나알겠는 오쏠 쏘리 쏘리 나도 영화한번 중단초. <웃음> 여기 로드스토우즈 아직 안 드셔보셨다고 했죠? 근데 여기가 본점은 아니잖아요? 그점은? 본점은 아니에요 본점은 콜로안이라고 있는데 거기에 있고 이거는 분점인데 맛있어요 이게맛있나요 그러면 먹어봅시다 네. 사드릴게요 아, 제가 사드릴게요 <웃음> 10불밖에 안 해요, 어차피. 오, 10불이에요? 10불이면 한달정 1,400원, 1,500원? 우와. 저렴하다. 아, 머리가 좀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감사합니다. 저 소금이 샀요 구독자를 향한. <향하고. 웃음> 구독자를 지키기 위해 <위한. 웃음> 겨우 1 10원, 0원짜리인데 <웃음> 여기도 많이 찾더라고요 중국사람들이 특히 좋아하는데 구리하나아이스크 아, 안안 음, 좋아해요? 아, 저도 안좋아요 저 아, 지금 먹겠습니다 네 먹어요 먹어요 잘 먹을게요 연예인이 네. 사줬어 <웃음> 그러지마요 아,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여주시죠 맛있 아니 진짜 맛있죠 응, 그리고 지막 구웠나봐요. 예. 네. 뜨거워요. 진짜 맛있어요. 자신 있나요 예. 네. 진짜 아, 맛 뭔가 촬영할 줄 아는데요? 음. 몸에 들어갔어요 지금. 맛이 좋은데. 음. 어때요? 바깥은 되게 바삭바삭한 데 바삭바삭하고 안은 음. 진짜 부드럽죠. 진짜 맛있다. 처음 드셔보신 거죠? 확실히 맛있죠. 한국에서 먹던 맛이랑 달라요. 네. 근데 이거 먹으면 진짜 현실 리액션이 나와요. 맛있어가지고. 어, 이쪽은 좋은 게 저쪽 호텔들이 쫙 보이고 그리고 여기 주택들이 이쁘게 들어서가지고 사진 찍기 진짜 좋아요. 예뻐요. <웃음> 감정 조금만 넣어 <더> 주실래요? <웃음> 완전 예뻐요! <웃음> 그리고 여기 원래 열려져 있는데 아마 이 시간에 닫혀 있을 거예요. 건물들이 쁘죠 네. 여기 그리고 야경이 진짜 이뻐요. 여기 야경으로 호텔 저쪽 보잖아요. 네. 그러면 진짜 이뻐요. 최고. 여기, 박학원님, 음. 어, 약간 네. 배경이 네. 진짜 여기 사랑하는 연인 둘이 앉아가지고. 감사합니다. 네. 어. 그죠? 저기 한번 앉아보세요 옆에 제가 마, 하나 만들어 드릴게요 <웃음> <웃음> <웃음> <웃음> 투명인간 하나 만들어 드릴게요 <웃음> 네 오늘 하늘이 진짜 예뻐요 옆에 앉아볼까요? <웃음> 연예인이 옆에 앉았다 <웃음> 아 그래요 <웃음> <웃음> <웃음> 안녕 안녕 <웃음> 이쁘죠 여기? 진짜 예뻐요 네사좀 찍어줄까요? 안 귀찮으세요? 응안 음, 귀찮아요 하나 둘셋 약간 연방 아니에요? 아니 괜찮은데? 어, 작품이죠 어, 완전 잘 찍었죠 예쁘다 사람이 불러서 그렇지 배경이... 에이 괜찮은데 왜 <웃음> 그냥 이렇게 자연스럽게 기다려봐요 사진 찍는 거 좋아하세요? 좋아는 하는데 폼을 잘못 죠. <웃음> 아 더워 어, 저기 터키 아이스크림 하나 먹을래요? 아 어, 맛있겠다 먹어요 우리. h 당황스럽게 잡아봐요 그냥 확 잡아봐요 확, 확, 잡아봐요. 확, 잡아봐요. 확 잡아봐요 잡아봤잖아요 드셔보세요 우리 구독자님이 사준 아이스크림은 어떤 맛일까 한번 먹어볼게요 어때요? 음, 되게 쫄깃쫄깃한데요? 젤라또죠? 느낌이. 근데 솔직히 저 한국에서 한 번도 먹어본 적 없어요 <웃음> <웃음> 그래서 지금 처음 먹어보는 거예요 저는 한국에서 젤라또만 먹거든요 아이스크림을 오 되게 전에서... 고급지시네요 <웃음> 맛있잖아요 쫄깃쫄깃하요 여기는 어떨까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쫄깃쫄깃해요 진짜 음, 되게 쫄깃쫄깃하더라고요 한국... 그래서 먹던 맛이랑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아까 전분 섞인 그 아이스크림처럼 자, 선생님, 다 드세요 저 일부러 침안 묻혔습니다 이거, 이거 다 치면 데 이거 나 흘러내리는데 그냥 그런데 한 번쯤은 사먹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두 번은 <웃음> 두 번은 힘들고 가성비가 별로 안 좋네요 이렇게 냉정하게 얘기해 주세요 괜찮아요 아, 사실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뭐 나쁘진 않은데 뭐 굳이 그렇게 안좋아하면 안먹어도 돼 한국에서 먹는 젤라토가 맛있는 것 같아요 그 저를 온라인상으로만 봤었잖아요 <웃음> 근데 여게 실제로 보니까 어떤 것 같아요? 어떤 것같냐고요 네. 사실대로 얘기할까요? 어 뭔가 불안한데 <웃음> 진짜 화면빨이 별로 안받는것 같아요 아 그래요? 실물이 나은 것 같아요 실물이 나아요? 응? 진짜로? 응. 키도 좀더 커보이는 것, 어? 것 같고 키도 좀더 커보이는 것 같고 동영상으로 봤을 때는 짜리무땅 했어요? <웃음> 아니 그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그래도 뭐 실제로 보니까 키도 더 크신 것 같고 괜찮으신 것 같네요 화이팅! <웃음> <웃음> 뭐야 <웃음> 뭐야 <웃음> 우리 근데 지금 여기 앞에서 사진 찍고 있어요. 우리를. 괜찮아요. 우리가 예뻐보이나봐요. <웃음> 아닌데 그냥 지금 저기가 예뻐서 찍는 건데 지금. <웃음> 1탄은 끝났습니다. 1탄. 그래서 1탄 마무리를 할게요. 마카오거님 좋아요랑 구독 꼭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짜찐 <웃음> <찌찐. 웃음> 잘하신다. 자주 찍어야 되겠어요.